영상에서 리섭은 사례를 3개 소개하는데 헤어지기를 주저하는 것이 모두 매몰비용의 오류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20대 때 리섭은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공을 들였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싫었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때로는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보처리 중 아주 작은 일부만 의식할 수 있습니다. 리섭에 따르면 그 여자는 개념이 없었지만 예뻤습니다. 개념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리섭이 헤어지기 싫었던 이유는 매몰비용의 오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예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려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나이, 외모, 능력, 인간성 등을 종합해 볼때 설사 짝짓기 시장에서 리서보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 여자에게 집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에게 기존 여자친구는 기득권입니다. 그 여자와 헤어지고 새로 여자를 사귀려면 시간과 돈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런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연애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헤어지지 못한다면 비합리적이지만 기득권이 아까워서 헤어지지 못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상승 짝짓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수준 높은 남자하고만 사귀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명 중에 50등 하는 남자가 60등 하는 여자와 사귀는 것을 두고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50등 안쪽에 드는 여자하고만 사귀려 하면 성공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호빠에 가서 섹스까지 한 예비 신부의 사례에서는 고려할 것이 또 있습니다. 파혼의 부담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연인사이든 다른 관계든 어떤 인간과 8년이나 깊이 사귀게 되면 대체로 우정이 많이 쌓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것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 8년 동안 깊이 사귄 사람을 속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속임수와 착취가 난무하는 인간 세상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